정우성 측 윤서인 난민 발언 저격에 입장 없다. 배우 정우성 측이 만화가 윤서인의 저격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윤서인이 정우성을 향해 한 말에 대해 OSEN의 입장 없다고 전했다. 정우성은 지난 21세기 난민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제주 예능 난민 신청자 관련 UN 난민기구의 입장문과 함께 난민촌 사진을 게재하며 이곳은 제가 지난해 말 방문한 방글라데시 호투팔롱 난민촌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인 이곳에는 여전히 수십만명의 난민들이 기약없는 귀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전 세계에서 6850만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한다. 이중 1,620만명은 2017년 한해 동안 집을 잃었다. 오늘 현난민과 함께 해달라.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달라라고 덧붙였다. 정우성은 2014년 5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명예사절로 임명돼 기구의 대중 및 언론 홍보, 모금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정우성의 말에 트집을 잡는 인물이 등장했다. 만화가 윤서인이 자신의 SNS에 아니 왜 남보고 희망이 되어달래? 자기는 희망이 안 되어주면서 최소 몇 명이라도 좀 데리고 살면서 이딴 소리를 하세요. 우성시라며 이러면 난또 개념 배우에게 12턴 무개념 만화가가 되겠지. 어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뿐 아니라 윤서희는 정우성을 연상케 하는 그림까지 그려올렸다. 그림 속에서 한 남성이 화려한 집에 소파에 누워 휴대폰에 정우성이 SNS에 했던 말을 쓰는 모습이다. 윤서희는 그림까지 그리며 정우성을 지속적으로 저격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네티즌들은 윤서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난민을 위해 해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기부, 참여동력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우성을 향한 무차별 적격에 정우성 소속사는 특별히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Thank <laughs> you.